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더 W2를 이용한 컨트롤 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 였고요 옛날엔 굉장히 연습 많이 해서 부드럽고 잘 했지만 네,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지 가 않아서 동작이 부드럽지가 않은데요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같은 경우는 검지를 이렇게 밑으로 넣거나 이 인덱스에 이렇게 올려놓고 힘을 주면서 엄지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썰어내립니다 이렇게 엄지로 카드를 썰어내리면서 검지나 중지로 여기 사이에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검지를 사용하지 않고 중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을 어느 손가락이든 이렇게 사이에 껴주시고 엄지가 카드를 한 장, 두 장을 이렇게 세줍니다 자두 장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검지나 중지가 이 카드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빼낼 겁니다 어떻게 빼내냐면 이렇게 빼내는 게 아니고요 자 중지 보세요 자요 옆에 요 옆부분으로 이 위에 패킷을 잡아주면서 두 장을 이렇게 당겨내죠. 이게 당길 때, 왼손의 악지가 축 역할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지가 이 부분 누르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카드를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이면서 관객에게 카드를 확인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카드를 잡습니다. 검지가 요 코너에 오고요. 나머지 세 손가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드를 잡게 됩니다. 엄지는 여기서 이렇게 카드를 안정적이게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엄지의 역할은 축이 되는 겁니다. 카드가 돌때 이렇게 축이 되는 거죠. 잘보세요이 상태에서 카드를 잡고 엄지가 카드를 이렇게 밀어줄 겁니다. 엄지의 카드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 여기 보이는 이, 이 하트를 오른손이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요. 자, 이 다음에 엄지가 잡고 있던 카드를 이렇게 내려 주면서 나머지 손가락을 쫙 핍니다 이렇게 피고 카드를 밀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더블 리프트를 이용한 컨트롤이 끝난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계의 카드를 중간에 넣는 것을 보여주면서 위로 컨트롤 하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